회장님 하시고, 전 연구원 할게요. 네요. 고수님, 과장님. 잠깐, 너, 편집하지들어야 네. 여기가 저희 커피 공장입니다. 네. 저 안에서 대한민국 네. 최초로 공부하셨나요? 네. 네. 아, 저희 커피 모델입니다. 오. 마음에. 네. 바꿀까요? 저 여기 저 후보, 후, 후보 화면 더 맞죠? 있습니다. 큰 팀을 바꿔서. 네, 모델 후보입니다. 저희 커피 회사거든요, 공장. 네, 커피. 커피 공장이에요? 네! 네, 아, 네 들어가세요, 회장님. 사실 갑자 회장님이시고요. 네, 찐 회장님 저희. 어, 회장님이 저희 계신 거예 진짜 회장님이시로 회장님 저희 커피 모델입니다. 반갑습니다. 회 이제 퇴장하시면 됩니다. 형, 뭐, 퇴스렉터가 뭔지 알아? 들어가세요. 테스렉터가 뭔지, 뭔지 알아요, 들어가세요. 테스렉터가 뭔지 알아요? 들어가세요. 와 대박, 너무 이뻐. 하나하 다시 받아보 훨씬! Yeah 좋아, 드디어, 드디어, 드디어, 드디다 드디어, 드디어, 드디 드디어, 드디어, 무리를잘해 다음, 드디 마무리를 잘해서, 다음, 드디어, 드디어, 드디어, 드디어, 드디어, 어 이렇게 나눠서 찍는 건 처음이에요. 똑같아. 화요일은 또야외예요 이렇게. 응. 야외. 여튼 아, 아, 오늘 아, 너무 고생 많았고 응. 저희 화요일 다시 오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2표생 B. n 감사합니다. 여기는 형. 없습니다. 네여기는 여기 왔고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빠. 빨리 자고 싶어요. 고맙습니다.